미스터트롯2에서 뽕드림 멤버들이 눈물을 쏟았다. 9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을 앞세워 섹시 퍼포먼스돌 한태희, 꽉찬 감성샛별 임찬, 우승부 실력파 나상도, 트로트 신동 박성훈이 뭉친 뽕드림의 무대가 공개된다. 뽕드림이 등장하자 평소 소신 발언을 아끼지 않던 마스터 이홍기는 내원픽 안성훈의 팀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들의 무대는 시작하자마자 예측 불허였다. 전혀 예상 밖으로 숨막히게 섹시하고 도발적인 무대를 연출해내 역대급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MC 김성주를 울렸던 신동 박성훈의 전매특허 감성은 눈물 날듯 한이 폭발하는 절절함을 안겼다. 특히 섹시 퍼포먼스의 강자 한태이를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섹시 강자의 등장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나 무대가 끝나고 점수 발표 시간이 되자 멤버들은 눈물을 터뜨렸다. 뽕드림 팀이 울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미션이 마무리된 뒤 벌어진 뜻밖의 상황은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역대급으로 아찔하고 짜릿했던 뽕드림의 메들리 팀 미션이 공개될 미스터 트로트는 9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